풀리지 않는 의문과 의욕을 30년 넘게 품고 살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어묵했던 군부 독재 시절. 저도 믿기지 어려, 어려운 그런 현장에서 잡혔거든요.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결심 검문을 당했, 당했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는데 영장을 내놓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감옥 안에서 이제 생각을 많이 했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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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었다오늘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는 당황스러웠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어, 절에 들어갔다 그러더라 다시 학교로 돌아온 김순호 씨는 전두환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에 붙잡혔고. 3학년 때인 1983년 4월 강제로 군에 끌려갔습니다. 전두환 군부의 지시로 국군보안사령부에서 진행됐던 녹화 사업에 동원된 겁니다. 당시 녹화 사업을 담당했던 장교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전명이라할수 있는 거죠. 군, 군인이다 보니까 이제 녹화 사업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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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를 심사하고 생각과 이념을 바꾸는 순화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일병 이상 정도 됐을 때 그대로 오라 아래 가지고서 이제 제가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이제 자서도 쓰게 하죠. 자서라는데 자기가 이제 학교에 어떻게 들어 성장 과정 어떻고 자 의식 가졌던 거에 대해서 어어 이제 뭐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이이 다음은 활용 단계가 이어집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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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문건내용을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이럴 수가 있을까. 어, 그런 충격이좀 컸고 배신감이뭐이렇 말할 수 없었죠. 아마 그영향 어, 이렇게, 이이후부터시위 이렇게, 면렇게이이 집으로 찾아이서 그 시위가 딱 잡히면 미다이행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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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 후에도 나는 이 길에 가지는 않았으니까 이거 이 진실은 내가 밝혀야 된다. 감추할 필요가 없다. 그거 생각을 많이 했어. 처한 상황은 같았지만 선택은 달랐습니다. 김순호 국장처럼 신입생 명단이나 동아리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안사에 보고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녹화 사업 대상자들은 김 국장의 문건을 어떻게 봤을까. 수집권을봤지조 중환자료 몇 권을 봤지만 이런 자료는 전부입니다. 다른 분들의 중환자료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뭐 군대 가는 일찌감치 군대간 사람들 이름을 적거나. 근데 이제, 간 사람. 어, 아니 구속된 사람들. 이미 구속돼서 물도 네. 상관없는. 그렇죠. 그렇죠.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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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이 하거나, 그래서 얘네들이 무엇인가 더 추가할 수있었던게 많았거나, 매우 특이한 경우다. 때가 되면 문건 전체를 공개하겠다던 김순호 국장. 하지만 지난달 말 자신도 녹화 공작의 피해자라며 진실화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건에 기록된 건 군복무 시절의 밀정 활동인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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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운동은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적 단체로 몰며 진술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저들이 뭐 물안우가 남은 뭐 통스럽게지만 제가 이진술 하면은 손에 피해자들이 또 생기거든요. 사람들을 이제 지켜나가는 것들이 그 당시 공안 정국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종근 씨가 입을 열지 않자 경찰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인노회의 조직도였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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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고 이렇게 본명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이런 거는 지구 지구장 아니면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수준입니다 이천절 수준이죠. 종근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김순호 국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분해장이었고 이제 수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그 부천 지역 지구위장이기 때문에 저를 잡았으면 당연히 수호를 불러와야 되거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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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노태우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공안 정국을 조성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좌익 세력 대책 회의를 열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해 가는 상황. 종국적으로는 우리 자유민주 체제 그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국가 안보적 차원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그 주동자와 선동 배우자를 즉각 검거하는 등 관내 노사 분규는 그 관내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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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위기 속에서 김 국장이 잠적했던 4월 말 인노회 결성에 산파 역할을 했던 최동 씨가 체포됐습니다. 최대 미스터리는 동영을 동영을 왜 달렸을까? 동영이 달릴 이유가 없어요. 인노회원도 아니지, 뭐또것도아니 인노회 회원들은 김순호 국장을 의심합니다. 김 국장과 최동 씨는 10여 년을 가깝게 지낸 사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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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의 마음을 너무 몰랐구나.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 동시와 각별했던 김순호 국장은 장례식과 32년간 매년 열린 추모제에 단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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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나오더라는 예요양 도서로 만들어요 교양 서로 만들고 여기다가 내가 했던 사건들. 그의 책에는 김순호 국장과 함께 수사한 사건도 언급돼 있습니다. 김 국장은 그를 인생의 스승이라 했습니다. 자유민주의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입 아니 그러니까 인생의 스승이라고 얘기했어요, 했 했습니다. 지난달 홍승상 전 경감은 한 언론에 이렇게 밝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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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척이 없는 상황.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홍승상정 경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홍... 소장 님 되시죠? 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MBC의 조윤미 PD라고 하는데요. 아니, 뭐 혹시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환자예요. 지금 치료받고 오는 거예요. 네. 못 들으셔. 아니. 못 아시고. 들으세요? 네, 네. 네. 아, 그 김순호 관련해서요? 아니,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네. 아, 이 양반 중에 시분님도 주세요. 지금 한 가지 한단 무슨 예, 얘기래요. 예, 그래서 그, 그 얼마 전에 다른 데서는 그, 이제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저희한테 조금만 시간을 내주실 수있으까요 지금 네. 시에 바꿔오는 거예요. 한정이요 어. 예. 특채 제안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 네. 한달전 육성으로 인터뷰를 한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성만 의원은 김순호 국장의 특채된 이유를 경찰청에 문의했습니다. 대공 공작 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대공 공작 업무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대공 공작 업무라는 것이 결국은 뭐 우리 학생 운동이나 노동 운동이나 또는 대중 정치 운동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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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길이 무엇인가. 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당시 그 위치를 알고 있었냐 말이죠. 제가 말 드리는 말씀은 석연치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근데 거기를 가서 고백을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순순히 그럼 자수를 하면은 다 이렇게 해주면은 모두 그렇게 했겠죠. 일단은 잡혀가면은 없는 제도 만들 사람들인데 그래서 고문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 뭐 염증을 느꼈다라고 그러면 그냥 떠나면 되거든요. 그것을 떠나면 되는데 그걸 왜 경찰서에 가서 가야지 그것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거기 가면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어그 당시에 이제 운동을 하다가 결혼하면서 이제 떠나고 지금까지는 이제 운동 쪽에서는 이제 뭐 거의 발을 끊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냥 관두면 되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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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분은 본인도 시인했지만 한 지역의 위원장이었어요. 책임자였어요. 하단 말이던 그들이 말하는 숙 수계였어요, 수계. 자소를 했어요. 자소는형사소송법사으로 임의적 감면 사유입니다 이게 처벌이 조금 적어질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자수했으니까. 근데그 사람은 바로 내 특채가 된거 아닙니까? 만약에 수사 중이면 특채가 안 돼요. 채용이 안, 경찰 고, 경찰관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이 채용이 안 돼요. 혐의가 있는데 기소를 안 하면 어, 뭐, 경찰관이 그 재량권이 남용이죠, 그죠? 유독 혼자만 자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아무런 처벌받지도 않고 오히려 특채라는 보상을 받았다.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렇겠지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당연히 예, 할 수는 있죠. 김 국장이 동료를 밀고 하고 그 대가로 특채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인노의 사건을 담당했던 책임자를 수소문했습니다. 주소지로 찾아가봤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바뀐지 오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 옛날 그런 말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병무하시신다고 누가 앞에서 네 그때 좀돌아가시거다 돌아가시 그때 들리는 이야기 그런 또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돌아가시더라고. 자수 후 처벌 없이 바로 특치한 것에 대해 경찰청이 물었습니다. 그 김순호 경찰국장님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네. 이분은 행안부 경찰국 소속이잖아요. 네. 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와거든요, 전혀. 현재 경찰청은 김순호 국장 관련 취재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김순호 국장은 자수는 했지만 동료들의 구속에 영향을 끼칠 진술은 하지 않았다며 밀정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죠. 저희 제작진이 당시 인노회에서 직책조차 없었던 최동 씨를 경찰이 어떻게 파악하고 수사 대상까지 올렸는지를 물었는데요. 김 국장은 문자로 모르는 내용이라 드릴 말이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김순호 국장은 특채시험을 쳐서 정당하게 경찰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주사파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염증 그리고 주사파, 주체 사상이 갖고 있는 공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향을 했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길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한 끝에 경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 인노회라는 단체 명칭은 무엇이고 어떤 단체입니까? 도대체. 이적단체입니다. 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구속된 인노회 회원 15명 대부분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노동운동가에서 공안경찰로 변신한 김순호 경찰국장. 경찰 입문 후에는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을 했다고 하는데요. 순경 공채자가 경위로 승진하기까지 최소 15년이 걸리는 반면 김순호 경찰국장은 4년 8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을 한 겁니다. 김순호, 김순호, 김순호. 인노회 회원은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순호라는 분이 네. 인노애를 팔아놓는 것뿐만 아니라 인천적 노동운동을 다 팔아먹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시 인천지역에 노동운동을 했던 많은 그룹들이 있었는데 네. 하나씩 하나씩 고구마 줄기 열듯이 대공상가로 끌려가거든요. 네. 근데 그, 그때 그분은 뭘했을까 그분이 승진은 그 결과물이 아니면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천 부천지역 공단에서 10여 개 업체의 노사 분규를 배후 조종해온 인민노련 17명이 오늘 체안본배에서 국가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김순호 국장의 경찰에 입문한 8월,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고 두달뒤 회원들이 줄줄이 연행됐습니다. 그해 12월과 그다음해 초, 인천과 부천의 노동 운동가들이 연이어 연행되며 대공수사의 표적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김 국장이 자신의 경험을 수사에 이용했을 거라는 의혹입니다. 김순호 국장은 대공요원으로 특채되고 불과 1년 뒤에 치안 본부장상을 두번 받았습니다. 범인 검거에 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김 국장은 빠른 승진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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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해온 남한 플로레타리아 계급투쟁 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좌익단체를 구성해서 각종 노동운동을 배후 조정하려 했던 조직원 15명이 오늘 경찰의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그는 1995년 한 노동단체 회원 15명을 구속한 사건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구속됐던 노동단체 회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봤던 팀장급이라든 사람이 김순호 씨 아니었다. 이름은 알수 없었으니까요. 뭐 김상무, 김전무, 뭐 박전무 이런 식으로 불러요. 본인들 명의가 우리들한테 밝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하명 사건이다. 하명한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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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노동자들이 했으면 뭘 얼마나 했겠어요. 당시 경찰의 수사 발표는 사실과 다른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그 동안 서울 지하철 노조와 마창노련, 현총련 등 대규모 노동 단체의 간부들과 접촉을 갖고 우리나라 노동 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리산 피아골 등에서 빨치산식 산악 훈련도 해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노사, 변경, 배후 아니 능력이 있어야 배우 조정을 하죠. 지리산 등 빨치산 전적지를 순례하면서 산악 훈련도 실시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지리산 산행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딱1회 정도 모여서 우리 좀단합대겸해서 지리산을 가자. 그냥 이제 했다면 뭐 단순한 신문 배포, 그러니까 집회에 나가서 그 정도 한 거, 아니면 그것조차도 없이 친구 만나러 왔다가. 구속된 친구도 있고요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활동한 게 없는데 내가 왜국가범법으로 구속이 돼야 되냐 이런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김수도 국장이 몸 담았던 보안국의 수사관들에게 약 일주일 동안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사실을 딱 보면 안에 욕조가 다 있어요 그 욕조를 딱 보는 순간 뭐가 연상이 되겠어요 <웃음> 박정철씨공 물고문 사건이 얼마 안 되던 상황이잖아요. 진술 거부를 하면 너 지하실에 데려 들어가서 물고문을 좀 맛을 봐야겠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실제로 끌려, 끌고 갈 듯이 제수처까지 하는 이런 이제 공포감을 주장을 하죠. 북한에 대한 사냥 공무 아니면은 직접 지령을 받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조작을 해왔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것도 나오지 않고. 끊임없이 그쪽으로 연결시키려고 집요하게 조사 과정을 진행을 했어요. 거의 밤을 안 재우고. 맞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무섭고 두려우니까. 15명 중 12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문순덕 씨는 이적 표현물 유포 등으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일선에서 노동을 하면서 자기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쟁이라든지 투쟁의 형식으로 나아가면은, 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게 되는 거지. 활동의 수준이나 내용이나, 그 경찰에서 수사하고 정리한 그런 위험성, 위험성이나 조직성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을 거예요 2007년 문순덕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여기 마을 인근에 LNG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같이 이제 반대하고 발전소 측과 협상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 과거를 폭로하면서 저 빨갱이다 주민들하고 이간질 시키려고 너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이해하시기는 했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저사람 보면 빨갱이. 이런 게 자동으로. 공안경찰로 활약했던 김 국장. 자신의 행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주화운동이나 순수한 노동운동을 탄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헌신을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본인이 얘기하는 그 순수한 민주에 어디까지 뭐를 민주화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수 없어요. 어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다 현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조합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고 그 노, 노동조합 하나 만드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다그 문제를 공안의 문제로 다 다뤘던 거예요. 그 공안의 문제를 그렇게 다루었던 인간들이 자기가 순수한 민주주의, 민주화를 탄압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늘 저는 많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김순호 국장에게 특진을 안겨준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1991년 동료 회원 12명과 함께 구속됐을 때 북한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차히 그 재판 피지 사건을 통해서 또 특진을 했다라고 어떤 얘기들해서 깜짝 사실 놀랐어요. 이적 단체라 했을 때그 적을 이롭게 하는 게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거든요. 에 그래서 이적 활동이 아니다 우리는. <목소리> 이적 단체를 구성하고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 등으로 그는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바꿀까? 뭐가 잘못됐을까. 그러니까 국가존립안전, 자유민족기분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 재심하면 무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 그러니까 이쪽을 누구보다도 잘하는데 그걸 갖다가 본인의 전향해 가지고 어, 그 이런 사건 때문에 만약에 특진했다그런다면 어, 이거는 저 정치적 신념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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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경찰 국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자체가 곧 경찰의 중립성 훼손의 역사, 역사이고 경찰의 중립성 훼손의 상징이다. 그 민주화 운동 세력들을 와해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펼쳤던 거고 그런 활동들의 일환으로 어, 그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경찰의 공안 특채 함으로써 응. 그 경찰의 그 공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경찰국이 옛날 과거 치안본부 시대의 그 유물이거든요. 예. 그 치안본부 시대의 유물 속에서 출세하신 분이. 예. <웃음> 이 시대에 돼가지고 다시 출세해서 그 자리에 오니까. 아, 뭐라 그럴까, 뭐 황당하고 왜 굳이 그분이었느냐, 예, 네. 왜 굳이 굳이 그분이 돼가지고 그 당시의 아픈 기억을 다시 국민들한테 보여야 되는 것이냐. 김순호 국장이 수사했던 사건 당사자들은 당시 경찰 수사가 부풀려지고 왜곡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문자로 이해가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이 치안본부로의 회귀라는 여론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국의 초대 수장이 치안본부의 밀정이었다는 의혹은 경찰국을 만든 정부의 진위를 의심하게 합니다. 논란 속 출범한 경찰국의 첫 수장이 된 김순호 국장. 시민들은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에 대한 명쾌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